다 같이 일체 생명의 부처님 차비광명이 자리할 수 있도록 광명진는 같이 세번 염성하겠습니다. 광명진는오 마모카 하파이 자나 마하모드라 마니파드마지바라 뿌라바들 타야 오 마모카 자나 마하모드라 받을 바이로 찬나마하무드라 마하니 파드마 찌바라 브라하만 타야호 마모카 바이로 찬나마하무드라 마하니 파드마 찌바라 브라하바들 타야호 책을 넣 덮으시고 스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도제를 계속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얘기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그 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그것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는데 스님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응? 대답이 금방금방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반 그렇게 내 약발이 먹혀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교회 같았으면 그냥 즉각 즉각으로 큰 소리로 스님은 그냥 외모도 뛰어나고 그냥 키도 환출하고 인품도 좋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얘기를 했을텐데 약발이 잘안 먹혀들어 간것 같아요. 스님은 키가 클까 작 그럴까? 크지 그럼. 스님은 키가 커요. 스님은 전주에 사는데 전주는 북쪽에 있을까 남쪽에 있을까? 응? 스님이 사는 전주는 북쪽에 있을까? 남쪽에 있을까? 스님은 피부가 하얄까? 까말까? 애매모호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된 것은 뭐냐면은 정확히 이 답은 까맣지도, 하얗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또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북쪽도 남쪽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얗다, 까맣다,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가졌다, 안가졌다, 동쪽에 산다, 서쪽에 산다, 혹은 남쪽에 산다, 북쪽에 산다, 늙었다, 젊다 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임의로 여기서 중요한 건 임의예요. 절대성이 없는 임. 임의로 뭔 기준을 정해야만이 아니면 그 상황에 필요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만이 어, 그래야만이 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에, 그 조건에 맞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돌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어 전주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이에요. 그러나 부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남쪽에 살기도 하고 북쪽에 살기도 하고 스님의 키는 작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문에 정우성 같은 사람이나 정혜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동남아 가면은 크다 그래. 어 키도 환출하고 피부도 뽀얗고 그렇다 그래요. 그 어, 동남아 가면 내가 피부가 뽀얗다고 자꾸 이 피부를 만져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 그냥 별반 크게 뽀얗지도 않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백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뽀얗게멀뽀에 백인들이 보기에는 누리팅팅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옆 바람에 찰랑찰랑 거리니까 그 선풍기를 꺼요. 조금. 그래 선풍기를 좀 꺼도 괜찮아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을 임의로 정해야 많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은 어떤 기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 찬란한 착각, 중생의 착각, 중생의 무지는 뭐냐면 절대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성이 있는 것으로. 뭔 얘기냐면 에, 이것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상황에 맞는 어떤 임의적 기준을 가지고 어, 설정해 놓은 것인데 이 상황에 필요한 기준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에, 이 우리들이 자꾸 그 기준이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아, 그걸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고 옳다 그러고 안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생각을 내세우고 생각이 내세워지면 감정이 내세워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 소위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 보세요. 업, 업 이어분도 이렇게 얘기하면 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귀에 닥지가 않도록 누누이 들었겠습니다만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의 환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거의 절대성이 되고 그래서 여자는 다집어 쓰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최근에 TV에서 내가 어떤 아나운서가 자기는 모태신앙이다. 그걸 자랑이라그래 그 자랑이라고 얘기하냐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응? 이게 이제 파고들어 가면 불성, 걸림없는 자자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는 발전해왔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얘기한다면 은 불성 자제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피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숙명이고 운명이고 팔자고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어 브라만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응?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시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그 불합리한 상황 안에서도 그걸 숙명 운명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발전한 것은 뭐냐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부터 발전해왔다. 그래서 띠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띠체가 얘기한 것은 신은 죽었다. 여기에서 신은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지배해왔던 우리를 아, 억제해왔던 모든 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신이라는 존재는 죽었다. 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갔을 때, 인간의 주체적인 존재고 주체적으로 살아갔을 때, 어, 인류에게는 자유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니체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체의 철학이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엇세도 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절대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얘기와 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는 자꾸 자기 업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에, 그것을 에, 원래 있는 양 그걸 들이대고 어, 하면서 갈등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소위 기준이 되는 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에 소위 그 업성이라는 건 자기 틀이고 자기 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은 자기 뜻대로 바라는 것이 없는 거로 세상은 변화하는데 자기업성만 변화되지 않는 거로 거기서 좌절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소위 말해서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장애가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봐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 보령공 신랑. 예를 들어 보령공 신랑이 이제 음식이 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보령공은 그래도 바쁜 가운데 어쨌든 음식을 해가지고 잘대접을 했는데 보령공 신랑이 짜다고 짜증을 내. 또 다음날에는 또 맵다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것은 음식이 짜고 매운 것이냐? 자기 업성 기준이 입맛이 짜고 매운 것이냐? 뭐 같아요? 응? 자기 업성 입맛이 짜고 매운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을 들여태고 짜다, 맵다, 어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것이죠. 짜증을 낸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언찮다 기분이 나쁘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면 끌린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지가 스스로 어베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탓은 결과적 탓은 남 탓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 마누라가 음식을 짜게 했다, 맵게 했다, 응? 응, 어쩌다, 저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은그 기준이 자기 기준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기준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틀어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잖아. 이건 짜 이건 매워. 응 내가 옳라응내 말이 옳라왜 나한테 상처를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가 옳다란. 응저 자기가 온전하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음 그렇게 아주 못된 짓, 사회에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 기준에 서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밉고, 생명이 하찮게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이, 그, 저기, 자기,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대, 세상이 원래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존재고, 그래서 나는, 살인 행위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 행위들이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기준 안에서는 다 옳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응, 되면 좋고. 되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 사이코패스나 소지패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 중생에게는 예, 불행스럽게도 일정 부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어,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하세요.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일어나는 것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미적인거로 이것이 선이다 한들 절대 선이 아니오 이것이 악이다 한들 절대 악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는날 생각이 그 상황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전무, 전 호무 전, 그 순간에 옳은 것이고 그 순간에 필요할 뿐이지 그것을 영원히 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업성은 뭐예요? 영원히 가, 가져가려고 그래. 아, 장가가기 전에 입맛 가지고 어? 장가간 다음에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이 음식을 좋아했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각시를 달달달 볶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난 엄마가 평생 살아야지. 뭐 한다고 확시하고 살아.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고, 그것 또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될 것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업성과 업성인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 기준과 기준이란 말이야. 이것의 싸움이에요. 어? 그 기준이 절대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다시 겐단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의,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 조건에 맞추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시대가 바뀐 상황을 자라온 그 상황과 조건에서 성장한 그 아이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것이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갈등이 있는 것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절대적 선을 절대적 오름을 응. 절대적 기준을 부여하니까 아버지는 자식새끼 두고 이놈이 썩을 놈아 네가 몇푼 버는데 그몇푼 버는 거 가지고 차 사고 그몇푼 버는 거 가지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그몇푼 버는 거 가지고 몇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서 칼질을 하고 그렇게 처먹고 다니면 은 언제 돈 벌래 언제 돈 벌어. 근데 그것은 아버지 생각이요 아버지 주제에 돈 푼푼이 모아가지고 은행에 맡기면은, 아이고, 많이 받았어. 5%, 6%, 7% 이자 받았어. 지금은 은행에 넣어봤자, 응? 제로금리에 제로금리. 그돈 모아봤자, 전세집도 못 얻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옳던 그러던, 이렇게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에, 행위. 그럴 수밖에 없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다 굶어 죽고 그러다 굶어 죽고안 굶어 죽어. 안 굶어 죽어. 그리고 이 시대에는 소비를 통해서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만 소비를 통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고 거기에서 창의적 사고에 의해서 지적 자산 그 창의적 사고에서 뭔가 한방 터지게 돼 있어. 응? 훈이 모아가지고 부자 되는 놈은 이시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과거에 깻잎 팔아가지고 깻잎 팔아서 저축하고 모아가지고 집사하고 한 시대 얘기지 지금 깻잎을 아무리 팔고 아무리 별, 어? 별 수를 쓴다 하더라도 전세금 마련도 못해. 응? 소비가 경험이 되고 경험이 창의가 되고 창의가 대박 터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 이해되세요? 어. 그런데 부모는 당신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 기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식은 자기의 가치관이 절대적 선이고 절대적 기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업성이라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은 업성은 본래 본래 없는 것인데 오롯이 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오롯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은 전부 온전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은 결코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발목 잡는 고로 어 미래는 없게 되어 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요. 업이 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업이 어 현재를 발목 잡고 괴로움을 낳고 장애를 낳고 미래는 어두워, 어두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해능 스님이 지나가는데. 젊은 삼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들어보니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리니 바람이 분다. 어떤 게 맞아요? 응? 응?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려? 깃발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불어? 다 맞는 얘기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다 맞는 얘기인데 가만히 들으니까 해능 스님이 야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네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곰통이 그 스님 둘은 뭐냐면은 지업성대로 바라보고 지업성이 바람이라는 기준 나고 부합되면 바람이라고 쑥 네. 가지고 취업성이에에 뭡니까? 깃발이라고 생각되면 깃발이 마음에 들었나 보지. 응 전생에 무당이었나? 응. 깃발을 좋아하게. 그 깃발이 마음에 들으니까 깃발을 기준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전부 뭐예요? 취업성대로 바라본 거예요. 응. 그러나 거기에서 움직인 건 뭡니까? 다만 움직인 것은 네 마음이다 네, 네 마음이 통해서 바람이라고 그러고 네 마음이 통해서 깃발이라고 그러고 네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또한 볼수 있는 것이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안 움직였어 봐 그러면 그 앞에서 바람이 불던 깃발부터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맨날 신경 쓰고 살아요? 바람 부는가 깃발 부는가 신경 쓰고 살아요? 회의 hey, 스님이 여러분들 신랑 바람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누구예요? 아, 여러분들이에요. 나중에 돈안 갖다 줄까 봐.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 있으니 그것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내 마음이 안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뭐 그러니까 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판단의 기준은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업성이 어디 끄달린, 끄달렸냐에 따라서 삶은 일어나는 것이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 마음만 얘기해서는 안 돼. 스님, 마음이, 이, 마음은 아주 그냥 간절해가지고 절에 오고 싶은데, 아유, 바빠서 보다요, 바빠서 보다. 귀신이요? 응? 그, 모잘난 사람이지. 마음과 몸뚱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이원 논자예요. 마음과 몸은 따로 논다는 거 이원 논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색은 즉 공유 공은즉 색이고 그런 거예요. 나와 대상의 경계가 어, 없는 것인데 나와 대상의 경계가 어디 세상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것이지. 응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 이 있는데요. 말이나 허들 말어. 응. 마음이 없어서, 좀에 모잘라서, 신심 경고하지 못해서 못 왔다고 하면 될 것이지, 응?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경계에 끄달려서, 응? 업성에 끄달려서, 단풍놀이 가고, 응? 개모인 가고, 뭐, 그래서 못 왔다고 할 것이지. 뭐, 마음은 있는데, 마음. 있지, 있기야. 응, 있기야, 있지. 응, 그의 그냥, 뭐냐, 응? 뭐냐, 목이 눈깔만큼이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지,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다. 우리 운명도 정해진 바가 없다. 우리 업성도 본래는 정해진 바가 없다. 고로 팔자도 정해진 바가 없다. 운명은, 팔자는,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제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있다. 우리 안에 자제함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지옥성에 걸려가지고 본인은 짠게 싫다. 본인은 매운 게 싫다. 본인은 이게 싫다. 본인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전부 본인 없어, 이제. 전부 본인 없어. 그 본인 없성에매여가지고다날 원망은 누굴 해요? 짜게 만든 사람 원망, 맵게 만든 사람 원망,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 원망. 그래, 안 그래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맞아? 맞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웃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바다현정이라 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업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세운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변하게 화돼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갇혀지, 갇히게 되는 거죠. 갇혀지면 죽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는 거 환지본처예요. 환지본처 했을 때칭공 묘유예요. 침공 묘유 스스로를 내세우면 부처님이 자리할 수가 없어. 스스로를 내세운다는 건 업을 내세우는 것인데 업을 내세우면 미래가 없어요. 그건 공장에서 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내는 것하 똑같아요. 과거의 업, 현재, 현재의 업, 미래. 그걸 윤회라 그래. 파사 현적, 스스로를 무너뜨렸을 때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다. 근데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업을 소멸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심하게 어려운 거예요. 부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다 팔자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운명이나 본래 팔자는 없는 거예요. 원체 어려우니까 운명 팔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운명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업을, 응? 내 업을 살살살살살 렇어가지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싹 먹어뜨려야 돼. 그냥, <웃음> 온전히 깨부셔야 돼. 그냥, 온전히 온통 다 그대로 내려놔야 돼. 그것이 삼매예요. 그 삼매. 그것이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낼 일은 그 자리 환지 본처 하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져, 발자가 달라져. 새로운 내가 생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가